원본 사진 영상이 사라졌다면 내 휴대폰에서 갤러리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 폰 기준이니까 참고하세요 삼성 폰에서 갤러리를 일단 열어 줍니다 그러면 첫째 메인, 메인 화면에서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3개의 점 3개의 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보시면 메뉴가 쭉 나오는데 아래쪽에 설정 있습니다 설정에서 휴지통 휴지통에 대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것은 내가 만약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삭제할 경우가 있는데 30일 동안 이 휴지통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 설정 눌러 보세요 키네마스터 정보를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여기 버전이 있는데 5.00 인 것을 확인해 주세요 5.0 이상이 아닐 경우엔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열어보시면 여기에 키네마스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 질문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조금 어렵다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메인 화면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16대 9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3개를 준비했는데 3개를 모두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와서 제마음대로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 하고 나서 나중에 사진을 삭제할 겁니다. 그 삭제 되었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스티커도 추가하고 그리고 장면마다 장면 전환 효과도 주겠습니다. 이고 텍스트 문구도 작성해서 디자인하고 이고 예쁘게 하여튼 편집을 해보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이 문구처럼 키인의 마스터 편집이 정말 재미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디자인을 잘 못하는데, 이네 마스터의 기능들을 익히고 나니까, 정말 디자인을 못해도 편집하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기능들이, 그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기능들이 자꾸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 이런 게다 있었네? 예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제서야 새로 발견을 하는 거죠. 네, 문구는 이거를 똑같이 그냥 복사를 해, 복사를 해서 옆으로, 복, 옆으로 나열을 해서 글자만 바꾸어 쓰겠습니다. 네, 편집할 때 실수할까 걱정한 거, 이거 제 걱정이었어요. 좀 편집을 하다가, 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떡하지? 아,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저장도 바로 되고, 저장을 굳이 뭐 내가 저장 키를 눌러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곳까지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고 또 뭐가 잘못됐다 하면 되돌리기 해서 그냥 이미 진행한 걸 다시 뒤로 돌려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편집하고 있던 사진, 영상 있었는데 오늘 날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막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이럴 때 어떡하지? 정말 난감했었어요. 아,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다 편집했던 거다 버리고 다시, 다시 편집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걸 이 방법을 몰랐었기 때문이죠. 네, 편집을 아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서 제가 아까 전에 추가했던 영상 한, 하나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이 부분 제가 지금 편집하던 건데 꾹 누르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단 바꾸어 주겠습니다. 키네라고 이름을 바꾸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열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내가 영상, 영상이나 영상 사진이 안 보이면 이렇게 파일이 없다고 첫 번째 거 있고 두 번째 거 있고 즉세 번째 거세 번째 영상 아까 지웠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럴 때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어, 위쪽에 여기 교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전에 영상 하나가 없어졌죠. 네. 여기서 만약에 다른 폴더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넣겠다 하면 그거 사진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거보다 그 지워진 사진을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휴대폰에서, 어, 갤러리, 갤러리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메인 화면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앨범 그리고 여기 3세개점 있는 곳을 눌러 보시면 메뉴 쭉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휴지통 누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지웠던 영상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영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아래쪽에 동그란 화살표가 보이는데 여기에 손을, 손가락을 갖다 대면 복원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지워졌던 휴지통에 있던 사진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던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키네마스터를 재실행 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끄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구가 없다는 문구가 뜨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교체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전에 휴지통에 있던 영상 영상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바로 세번째 영상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삭제했던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퀸의 마스터 편집하면서 당황했었던 부분을 설명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